안녕하십니까. 8월 1일자 새 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증시를 밀어 올렸는데요. 기술주에도 영향을 미쳐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투심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표 부진이 금리 인상 완화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가는 오페플러스의 산유량 계획이 미달됐고 공급 규모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 증시는 월초에 발표하는 고용지표와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표 부진이 오히려 투심을 회복시켰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또한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금리 관련 발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 t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29%, 매도 71%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5%, 매도 95%로 역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55%, 매도 45%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 연준의 기존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300포인트와 13,4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3달러와 103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30달러에서 182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금이 1600달러대 저점에서 다시 1800달러대로 근접하는 모습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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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원기충전 유진차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어, I hope you win today. Goodbye.